<웃음> 발표 기다리는 중. 점점점 점. 2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아, hours later. 꿀꺽. 계속 기다리는 중. more moments later. 문제가 됐던 예선 6대이 2위 선수를 발표했습니다 등번호 1 어? 6 4번 프랑스 마리안느 선수 그리고 동시에 꾸준한 도제의 순위를 정하기 어? 힘든 도한 뭐. 선수가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한국의 한희 선수! 이상 3명 예선 통과! 아! <웃음> 와우, 사람이 넘어갔다! 체크아! 남자 하리 코치야! 승경 문고 문고 문 죽기 전에 브랑스 브랑스 브랑스 하이! 야호!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소마치! 콕콕콕! 시시! 파라 전퇴! 우리도 해냈지! 이대로라면 결승에서도 문제없어! 아니야 이녀석! 척한다! 하리야 <요> 다 에잉? 어디 갔어? 고마 걸! 정말 대단하다! 내 이름은 티나, 아메리카 선수다. 너무 뜻밖의 선수라서 지켜보고 있었다, 슐라슐라. 슐라. 너라면 결승전에서도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 같다, 슐라슐라. 슐라. 오케이, 땡큐! <웃음> 굿노, 꼬마! <고마>. 걸! 비유! <웃음> 저 선수는 이번 대회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미국의 흑인 선수 티나! 아니야저 선수가 뭐라고 하든! 아? 어? 영어를 몰라서 그냥, 오케이, 땡크라고 해줬어요. 음, 발툰. 잘했다! 분명 나를 제일 적수로 네, 생각하고, 신경전 배틀로다가 간본 걸 거야! 느낌표! 아니면, 나같이 유능하고 멋진 코치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다지 말이야! 이놈의 인기별 쌤, 이제 가요. 크, 으, 으, 그, 그래. 미끄 쩔다! 물음표! 왜 그래? 너 다리에 이상 생긴 거 아니야? 아, 니에요 신발에 모래가 들어갔어요. <웃음> 안 돼. 이까지 꼭 견딜 수 있어. 견뎌내자, 아니야. <웃음> 선생님! 허이, 길비키쇼! 결성 진출자 지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홍두께, 이 지독하고 무서운 녀석.